선의 힘이죠. 멘트 좋았는데요, 부장님. <웃음> 지금 아까 멘트 진짜 좋았는데요. 안색? <웃음> 아,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내하트 성형외과 원장 최평님입니다. 원장님, 그 악세사리 부위들 네. 등쪽, 이렇게 네. 이런 쪽 하다 보면은 이 환자는 경감만 하기로 했지, 하면서 하다가 어? 점점점점 넓어져서 막 등반 전체에 오거나 하진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경감. 경갑... 를 하는 경우와 불라 라인을 하는 경우에 절개 자체가 달라서 견갑을 하다가 등 전체를 뽑기에는 음. 절개 위치나 이런 거에 한계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까지만 음... 뽑지 뭐 전체적으로 다 하진 않아요 음. <웃음> 그 원장님 팔도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아리처럼 네. 팔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알통이라고 하나요? 그쪽은 흡입이 안 되는 거죠? 통은 전체적으로 흡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팔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삼각근 그리고 뭐 삼두근 그리고 이제 이두근을 볼수 있는데, 요 부분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지방량이 좀 적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더 적다고 볼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흡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흡입을 하되 다른 부위보다 조금 줄어드는 비율이 적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요즘 직감 어깨가 아, 아, 네. 환자들, 어떤 어깨 사진 갖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웃음> <웃음> 보통 인스타 사진을 보고 오시는 아, 것도 많고, 아, 네. 극단적인 사진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제 약간의 포셜 처리도 된것 같긴 하지만, 수입 자체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낼수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뼈대가 조금 얇고, 근육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 그런 어깨, 그런 직각 라인을 간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음. 협입을 하려고 왔는데 뼈가 막싹턱 뼈야 그러면 은 안타까운 거네요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정도까지가 나올 수 있는 게 한계인데 감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근육을 조금 줄인다 할지 아니면 체중을 더 많이 빼서 수술이 아닌 쪽에서 좀 비슷한 방향으로 나갈지 환자한테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게 흡입만으로도 밸런스를 맞추기에 조금 부족한 진짜 기본적인 골격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나요? 보통 이제 흡입만으로 밸런스나 시너지를 내기 좀 힘든 경우는 어느 부분이 꺼져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지방이식으로 좀 채워서 라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힙빛 골반 라인 쪽이 위아래를 빼고 그 사이를 채워줌으로써 라인이 좀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호리병 <웃음> 왜냐면 호리병 얘기해서 혼나는데 신경질적으로 제가 <웃음> 할 <별할> 수도 있는 <웃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콜라병, 호리병 뭐 다른 좋은 말이 없네요 뭐 그런 느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지방 이식하면 은 지방을 어쨌거나 채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음은 날씬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통뚱해 보이면 어떡해요? 원래 보이는 것은 직접적인 치수보다 훨씬 느낌이 달라요 직접적인 치수는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율이 맞다면 그리고 단점들이 커버가 된다면 음. 어,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날씬해 보여요 그게 선의 힘이죠 하체 같은 경우는 뽑으면서 일자라인을 싹 만들면 네. 길어 보이잖아요 네. 팔도 길어 보일 수 있는 흡입 디자인이 있을까요? 일단은 비율이 중요하거잖요 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찌기보다는 보통은 탄력이 괜찮으면 윗부분이 찌고 근육 근처가더커 보여서 이게 좀 길어 보이려면 전체적인 부분을 비슷한 비율로 빼는 것이 아니라 위쪽 부분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부분을 더 많이 빼고 아래쪽에 살짝 지방을 남겨서 비율을 맞춰주면 팔이 오히려 좀 길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오히려 같이 뽑아버리면 좀 앙상한 느낌은 나더라도 길어 보이는 느낌? 밸런스가 맞는 느낌은 조금 아닌 경우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 어. 상대적으로 흡입을 한다 좀 강조할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흡입을 진행하고 있어요 클라스가 다르네요 원장님 역시 아, 진짜? <웃음> 팔 쪽에 이제 도톡스 잘못 맞으면 진짜 팔이 빠진다고 이런 네. 게 들어왔었거든요 이렇게 네, 드는 네.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이 삼각근이 어, 이렇게 들어 올리는 네. 근육인데 고기에 이제 부톡스를 맞게 되면 약간 이제 뻐근한 느낌도 조금 더 많이 들고, 특히 좀필요해지죠 강아지는 상대적으로 근육이 더 커서 좀 근육이 좀 줄어들더라도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연약한데 더 연약해지면 그렇죠. 택배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웃음> 어, 그거 <그건> 안 되는데. 그럼 어장님 또 다음 편에서 만나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